72명은 2021학년도 영화초등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을 허가받았으며 영화의 어린이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을 선, 선사합니다 2021년 3월 2일 신입생 도예랑 마그라입시다